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그 꿀벌 호흡 숨을 마셨다가 내쉬는 진동 호흡을 볼 텐데요 이게 왜 꿀벌이라 그러냐면 꿀벌이 날때부부부부 이렇게 날개에 소리 나는 거랑 똑같기 때문이에요 자 엄지 손으로 귓볼을 당겨서 귀 구멍을 막아 보세요 오감을 제어하는 게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손가락으로 눈꺼풀을 지그시 누르고 네번째 손가락은 눈 바로 아래 가져갑니다 아 가운데 손가락은 눈 아래 가져갑니다 네번째 손가락은 양쪽 콧구멍 그러니까 영향열 있는 데를 좀 지그시 누릅니다 새끼손가락은 입 주변으로 가볍게 얹습니다 숨을 마시면서 아 이거 조금 처음에 하실 때 부담 되실 수 있겠는데요 다시 한번 어, 정강할게요. 두 번째 손은 눈꺼풀, 네 가운데 손가락은 눈 아래, 네 번째 손가락은 콧망울. 그다음에 새끼 손가락은 자, 입술 주변으로 내립니다. 네 번째 손가락을 뗍니다. 숨을 마십니다. 자, 그대로 꾹맞고요 HUM 훙 하고 진동을 느낍니다. 다시 네 번째 손가락을 떼고 숨을 마십니다. 코, 목, 가슴, 복부까지 숨을 마시고 숨이 배 아래까지 들어가면 천천히 네 번째 손가락을 떼면서 HUM 음... 자 이렇게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분 집중 명상을 함께 하시면서 음 하는 그 꿀벌 호흡에 내면의 진동에 한번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사무실에서나 하루 일과 중에도 왜 이렇게 내 마음이 복잡하지 이럴 때 어, 조용히 앉아서 하실 수 있는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는 좋은 내면을 고요하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2분 집중 명상 하겠습니다. 네 번째 손가락을 떼고 길를 지그시 막으시고요. 숨이 들어가면 공방으로 막고 숨이 퍼질때까지 기다렸다가 네번째 손가락을 떼고 HUM 음... 소리를 냅니다. 다시 마십니다. 코, 목, 가슴, 복부까지 숨이 들어가면 잠시 콧망울을 막습니다. 숨이 퍼질때까지 기다립니다. 내쉽니다. 복부, 가슴, 목, 코, 마십니다. 다시 복부, 가슴, 목, 코,를 내쉽니다. H. U. M. 음. 냅니다. 마십니다. 배가 충분히 숨을 M. M. 니다 M. M. M. M. M. M. M. M. 나오면 M. M. 기다립니다. M. M. 니다 마십니다. 내쉽니다. 네, 음... 천천히 내립니다. 계속 다시 손가락을 올려서 어깨 있는 데가 좀 긴장되고 힘들면 지금처럼 잠깐 내렸다가 또 하시고요. 아마 와 고요하다. 여행 갔다 온것 같네. 이런 느낌을 가지시면 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 지금 수단이 팠다 읽어드릴 때도 계속 그 오감을 제어하는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를 완전히 다운시킨 상태에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시면 출발점이 좋은 거죠. 그 계속 한번 수단지 받다 들으실 때도 해보셨으면 해요. 큰 전열의 경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안다, 나는 본다, 이것은 이렇다라고 견해를 통해 청정에 빠집니다. 이로 그가 보았으나 그것이 그에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들은 한계를 넘어 다른 수단을 통해 청정을 주장합니다. 보는 사람은 명색, 정신과 신체적 과정만을 보는 것인데 보고 나서는 바로 그것들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많든 적든 원하는 대로 보아도 좋지만 현명한 사람이라면 그것을 통해서 청정해진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참으로 완고한 사람은 이끌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미 자신이 지어낸 견해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의존하는 것만이 청정하다고 말하는 자는 거기에서 진리를 보고 그것을 통해 청정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16번은 별표 100개인데요. 박수치는 분들 꽤 계실 것 같아요. 참으로 완고한 사람 고집스러운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내 판단이 옳아 내가 볼 때는 이라고 하면서 이, 이, 요즘에 읽어드리는 스탠이 파트가 딱 고파트인데요. 그 그레이드를 나눠서 이렇게 이 사람은 좋고 저 사람은 싫고 이 사람은 요 정도 수준의 삶인 것 같고 이 사람은 요 정도 수준의 삶인 것 같고 그럼 난이 사람하고만 같이 있어야지 나는 이 사람만 얘기만 들어야지 당신은 아래이 사람은 위에 이렇게 나누는 거는 완고하기도 하지만 자기의 견해만을 선호하는 증상이기 때문에 자신이 의존하는 것만이 청정하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진리를 보았고 그것이 또 청정해지는 그런 것이라고 얘기한다고 해요. 거룩한 님은 성찰에 허구에 이르지 않습니다. 견해에 흐르지도 않고 지식에 묶이지도 않습니다. 제가 이제 지식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드리죠. 책 보면서 일상에서 찾아뵈야 되는 분들이라든지 어 이제 감사의 말이나 죄송한 말이나 축하의 말이나 이런 말을 전하지 못할 정도면 책을 덮으세요. 그 책은 독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거기에 한번 기대거나 빠지면 나오기 어려울 정도로 어둠과 무지와 이런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견해에 흐르지 리흐 않고 지식에도 묶이지 않습니다. 범속한 세속적인 진리가 알려지면 다른 사람은 그것에 집착하지만 그는 그것을 벗어나 평정을 누립니다. 성자의 삶을 사는 자는 이 세상에서 결박을 풀고 논쟁이 벌어지더라도 한쪽에 가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에 집착하지만 그는 불안하든 자들 가운데서도 고요하며 평정을 누립니다. 지나간 번뇌는 버리고 새로운 것은 만들지 않으며 욕망을 추구하지 않고 독단을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현명한님은 모든 견해를 벗어나 세상에 물들지 않으며 자신을 꾸짖는 일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 죄악시 하는 건데요 스스로를 죄악해서 난 해도 안돼내 꼴을 좀봐 이러면서 주저앉으면 꼴이라는 것은 어 이거는 사전에 나오는 아주 정확한 단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찾아보진 않았어요 <웃음> 예 우리 대학교 1학년 때한 30년 너무 넘었네요 30한3 4년 됐을 때그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너무 이렇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꼴값을 해야 된다 너희들은 항상 그러셨어요. <웃음> 그는 보고 듣고 인식한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도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성자는 짐을 내려놓아 완전히 해탈했습니다. 그는 분별이 없고 싫어함이 없고 구하는 바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좋고 나쁘고를 따지지 말아라 모든 면에서 이거는 삶을 가볍게 하는 기분 첫 번째 단계가 될것 같아요 자 내일은 서두름의 경에 대해서 읽어 드릴 텐데 이거는 제가 중간에 뭐이 이 책은 뭐 그렇게 포스트잇이 붙거나 이러진 않지만 중요하다고 살짝 살짝 체크해 놓은 그런 부분인데요 이건 총 20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내일 요거를 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둘러서 망치는 일들이 너무 많죠 예, 명상에 보겠습니다 아마 이 꿀벌 호흡의 매력에 빠지면 이거 하지 마세요 해도 어, 나는 그 고요함을 잊지 못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마 말씀하실 정도로 짧은 시간 내에 내면에 아주 직접적으로 들어가면서 어, 고요함을 느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명상을 저는 못하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명상의 마음을 갖는데도 많이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 계속 꿀벌 호흡을 유지하면서 하셔도 좋고요 명상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업을 그만합니다. 손 바닥에 열을 냅니다. 어, 요즘 같은 때는 도라지차도 많이 도움이 되고 우엉차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좀 몸이 냉한데 이러시면 생강, 레몬차 정도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제대로 되면 설탕을 좀다빼고 드시는 게 몸이 좀 가볍게 하고요. 가을에 지나치게 체중을 불리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좀 드시고 어제 강남 신세계에서 연락이 왔는데 개강을 하신다고 그래서 아마 강남 신세계 근데 이제 수업이 없는 줄 알고 등록을 못 하시나 봐요 그래서 수업을 하는데 그 대신 이제 저한테 강사들도 그렇고 코로나 다 검사 받아 오라고 그리고 백신 들을 다 맞으셨기 때문에 백신 맞은 분들이 거의 다 오시는 것 같아요 서로서로 서로 물론 이제 백신을 맞았어도 조심은 하지만 이렇게 음. 함께, 명동 롯데는 계속 수업이 이어졌었잖아요. 거의 한명 빼시고, 어, 아, 그 선생님도 맞았다고, 잔여 백신 가서 얼른 맞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9월 말에 2차 접종이 남아 있긴 한데요. 거의 이제 뭐 1차, 저, 저만 1차 접종이고 다 2차 접종까지 마치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다들 코로나를 접종하고 계시니까, 백신을 접종하고 계시니까, 생활이 좀 빠르게 안정적이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어, 강남 신세계는 이번 주 토요일 9월 11일 날 개강을 하고요. 명동 롯데는 9월 23일까지 여름학기를 연장해서 중간에 한달 쉬었기 때문에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센터에서도 직접 뵀으면 하고요. 일요일 특강은 추석 전으로 해서 날짜를 잡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에 뵐게요.